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여기 참나무가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요. 겉 표면에 줄기가 잔뜩 붙어 있고 동굴성으로 감고 올라가서 광합성을 못해서 나무가 고사된 것 같습니다. 나무가 고사돼서 중간에 부러지고 밑둥까지 통째로 뽑혔습니다. 남쪽 지방에 오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마삭줄하고 지금 보이는 이 상춘등이라고 부르는 이 송악이 나무를 잘 감고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줄기에 흡착근, 나무에 잘 붙을 수 있는 흡착근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나무에다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도 송악이 지금 감고 올라갔죠 밑에 쪽에는 괜찮은데 저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다 덮어 버리면 나무들이 광합성을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나무가 지금 이 나무처럼 쓰러지겠죠 여기는 보면 지금 잎은 없고 잎자루하고 줄기만 있는데 이쪽에 고라니가 상당히 많네요 고라니가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좀 마르는 거 있는데 저 마르는 거는 마삭줄입니다 마삭줄이 중간에 꺾여 버렸어요 꺾이니까 위에서 마삭줄도 고사되고 나무도 고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살아있는 이 송악은 잘 꺾이지 않습니다 같은 동굴성 식물인데 여기 좀 색깔이 진한 거는 마삭줄이에요. 마삭줄이고, 이거 좀 밝은 거는 송악인데, 송악은 잘 부러지지 않고, 마삭줄은 나무가 꺾이면 중간에서 같이 꺾여버려서 같이 고사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악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 특히나 남쪽 해안가 숲속에 들어오시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섬 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숲속에 많이 보입니다. 어떤 곳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고창 손운사 입구에 있는 송악하고 경상남도 남해 보리암이 있는 남해 가면 보리암 밑에도 500년 이상 된 송악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굴성 식물입니다 두릅나무칼 식물이에요 생긴 모습이 일정하고 또 동굴로 올라가고 아무 곳에서나 잘라도 맹야력이 맹아, 왕성해서 분재로 가꾸시는 분들도 많구요 열매가 이뻐서 많은 분들이 분재로 가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옛날부터 약으로 사용됐는데 약명은 상춘등이라고 부릅니다 상록성이잖아요 언제든지 채취해도 되는데 약초 체계는 보니까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썰어서 사용해도 되고 말려서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비장과 간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거풍, 청간, 소종의 효능이 있고 풍습성 관절염, 안면신경마비, 현훈, 간염, 황달, 안질 웅종을 낮게 하고요 하루 복용량은 6g 에서 12g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르잖아요 6g 을 먹어야 될까 7g 을 먹어야 될까 12g 을 먹어야 될까 다 다른 이유는 체질마다 다르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걸 사용할 때는 임의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알맞은 복용법을 정해서 드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안가에 오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소나무들을 자꾸 죽이니까 이제 사람을 사서 밑둥을 잘라 버리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 상춘등하고 마삭주을 그렇게 제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풍습성 관절염, 안면신경마비, 현훈, 간염, 황달, 안질, 웅종 이런 것이 걱정되는 분들 내가 예방해야 되,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약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용으로도 아름답고 또한 건강한 약초로도 사용되는 두릅나무과의 상록덩굴식물 송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